내가 좀 전에 면접을 다녀왔어 카페 면접을 다녀왔는데 이제 카페 면접을 다녀오면서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약간 호주 하면은 어, 나는 카페에서 취직을 하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 호주 오면은 카페가 약간 모글러들의 로망 막 그런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하면 취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할 거야 왜냐면은 카페 같은 경우는 영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배울 수 있잖아. 사실 요리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손님 접대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그런 면에서 카페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직종인데, 그렇다보니 경쟁률도 진짜 엄청 심하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카페에 취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카페 하면 올라운더로 시작을 해야 돼. 올라운더라는 게 이제 서빙하고 오더 받고 손님 컴플레인 받는 정도? 그리고 음, 그 정도 그냥 크게 어려움게 없어 뭐 DC 정리하고 뭐그 정도도 하겠다 근데 올라운더가 못하면은 카페가 엄청 힘들어서 왜냐면은 오더 실수나면은 커피 잘못 만들고 그게 반복이 되면은 커피가 밀릴 거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음식도 오더 실수로 하면은 방구가 나고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럼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진짜 엄청 큰 문제가 될수 있어 그래서 카페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올라운드로서 어떤 빵이 있는지 어떤 커피가 있는지부터 확실히 알아요 야 여기 호주 같은 경우는 카페가 굉장히 발전해 있어서 커피 종류도 진짜 많거든요 뭐, 뭐 대표적으로 카푸치노, 라체, 플랫와이트, 뭐 롱블랙, 쇼블랙 뭐 그런 게 있지 우유 같은 경우도 뭐 풀크림 밀크 있고 라이트 밀크 있고, 스캔 밀크 있고 소이 밀크, 아몬드 밀크, 그 다음에 락처 스프레이 밀크도 있고, 요새는 또코카메 밀크도 쓰거든. 그래서 우유 종류도 엄청 많아. 뭐 드링크가 또핫 드링크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이스 드링크도 있잖아. 아이스 마찰라테, 아이스 오일라테, 아이스 차이 라테. 뭐, 라떼 종류만 해도 10가지는 충분히 넘어. 거기다가 스무디 있지, 과일주스 있지. 진짜 수십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건 먼저 알아둬으란 얘기야 돼. 부터 먼저 확실히 알고 나면은 아이스 뱅크 같은 경우는 따라오거든 그리고 가게에 따라서 주스 파는 거 다르고 스무디 파는 거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그때 외우면은 다 거기서 거기라서 금방 할수 있어 커피가 진짜 중요해 그리고 또 다른 베이스는 키친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겠지 빵 종류를 보자 여기에는 사우더라고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빵이 있어 한국에서는 내가 사우더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사람들이 사우더를 우리가 아는 빵보다 많이 먹어. 우리가 아는 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white bread라고 하거든. 식빵이지. 그래서 종류를 따져보면은, 빵도 종류가 진짜 많은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white bread 있고, brown bread, 호밀빵, 그 다음에, multigrain bread, 공유가 들어간 빵, 그 다음에 똑같이, 사우더도, white 사우더, 그러니까, plain 사우더, brown 사우더, multigrain 사우더가 있어. 네, 종류가 다한 이정도 있고 뭐또뭐 어, 뭐, 글루틴 프리 브레드 있고 글루틴 프리라는 이제 밀가루가 안들어간거지 그 다음에 뭐 버거 번도 있고 뭐 이렇게 등등 되게 빵 종류도 진짜 여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빵 종류도 진짜 알아두면 좋고 공, 여기서도 또 에그도 진짜 다양하단 말이야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프라이 에그를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치에그가 진짜 가장 대표적인 에그야 치에그를 진짜 많이 먹어 그리고 스크램블에그, 뭐 프라이에그 삶은 계란은 진짜 잘안 먹는 것 같아 나도 삶은 계란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고 그리고 알면 좋은 게 올라운더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손님이랑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첫 번째 문장을 시작해해 Hello, how are you? How's i g o i 막 걔네가 페 t 이트레이뭐 이런 거뭐이 정도 하고 뭐 너가 진짜 잘 들을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거야. 그리고 뭐 여기서는 또 다른 점이 체크 아웃이 없거든. 여기는 보통 체크크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가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커피 주문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뭐 손님이 와서 너가 물어봐. 뭐 커피 어떤 거 주문할래? 네. 그 친구가 그 손님이 얘기할 거 아니야. 아걔 n I just get 뭐, large soy l a 테이크웨이 이러면 이제 틴 라떼 슈가 하나 테이크웨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별거 아닌데 되게 긴장하면은 밀리거든 근데 하다 보면 금방 돼가지고 야이 영상을 킨 이유는 면접 때 빵을 알고 있거나 커피를 알고 있고 우유를 알고 있으면은 진짜 유리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꼭 공부해놨으면 좋겠어 카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는 좀 해놓고 면접을 보면은 아무래도 붙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나는 진짜 여기 와서 카페 해보는 거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외국인들이랑 일도 하고 손님들이랑 얘기도 할수 있고 영어실력도 오르고 돈도 벌고 진짜 최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라운드 먼저 시작하고 커피를 배울 수도 있고 요리를 배울 수도 있고 뭐 이런 쪽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주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인터넷 남겨줬으면 좋겠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고 내일보살